이 영상은 ISTJ 뚝딱이 로봇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F 유형 분들을 맞춰서 제작했습니다. F 유형이 ISTJ 유형의 특징을 모방하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방법입니다. 첫째, F 유형의 복합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. 만약 표현이 어렵다면 노트에 쭉 적은 후 요약해서 보여준다. 둘째, i s t j 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, 비유적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다. 특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표현은 i s t j 와의 대화 단절을 초대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. 셋째, 비속어를 쓰지 않는 선에서 팩트폭행 방식으로 최대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. 돌려서 말하는 변화구 열개보다 대놓고 세게 말하는 돌직구 한개가 i s t j 에게더잘 먹힌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뚝딱! 제 영상을 통해 i s t j 와의 혼인 신고하시길 기원합니다. ETG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시크릿 영상, 본인 등판 영상, 브이로그, ASMR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가입해주세요.